저는 내일 네, 관리한다. 안녕, 덩큐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익신고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시민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3년에 도입이 되었고 2016년부터는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지금 무척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 7월 12일부터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이 13개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신고 건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가 늘어날수록 취미처럼 또는 보복성 신고를 하는 사례가 가 늘어나면서 운전자의 반발심을 불러오고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경찰서까지 찾아와 항의를 하는 일이 잦아 경찰들도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일부터는 교통법규 위반 공익 제보 개선안 3가지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 공익 제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특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덕티뷰 공익 제보의 긍정적인 면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단속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는 너무 무분별한 신고로 시민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신뢰가 저하되고 신고 절차가 쉽다 보니까 신고자 한 사람의 제보 건수가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고 난발의 우려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서 신고를 했었는데 한 번, 두번 하면서 피신고자가 과태료를 낼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재미있 취미삼아 계속하게 된다고 고백하는 글이 있더라고 한해 공익신고의 건수가 2018년에 104만 건이었던 것이 불과 3년 만에 290만 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하루에만 8천여 건 이상의 공익신고가 있었던 셈이더라고 일선의 담당 경찰관에 의하면 인원 두세 명이 한해 2만 건 정도를 처리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 야근까지 하는 등 경찰선의 기피 부서가 되었다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공익 제보에 대한 개선안 세 가지를 발표했고 그 내용은 첫 번째 기존에는 공익 제보가 되면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처리가 되었던 것을 8월 3일부터는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와 처리를 하게 돼 처리속도와 효율성을 높였고 두 번째 급증하는 공의신고로 처리가 지연되고 위반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반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분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변경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10일에 촬영이 되고 11일과 12일 중 제보가 된 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게 되고 이틀이 지난 13일 이후의 제보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아닌 계도 또는 경고 처분만 받게 된다는 거야 세 번째, 지난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방향 지시 등 미점 등 유턴 금지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3개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경찰서 방문 없이도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신고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단속의 빈자리를 채우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회 불신과 감시를 조장한다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작은 교통법규부터 지키는 것이 질서 확립과 교통문화 개선의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튜브요.